자 이렇게 창문이 있다고 칠게요. 그러면 요 여기는 천장이구요. 여기는 바닥이에요. 여기가 창문이구요. 여기가 벽이에요. 이 창문 위쪽에 아마 천장공사를 따로 오픈하지 않으셨으면 여기에 커튼 박스가 분명 있을거예요 커튼 박스 요 앞에서 3cm 3cm 띄우고 요봉 커튼 지지대 브릿지를 설치를 세군데해 주시면 돼요. 먼저 봉 커튼 지지대를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 여기다 이제 봉을 끼워요. 얘는 다른 고리들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렇게 나사를 풀으면 길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 그 박스가 깊다 그러면 높게 해서 깊은 만큼 박스가 좁다 그러면 이렇게 쏙 올려서 좁은 만큼 해서 깊이에 맞게 얘를 조절을 할수 있어서 이게 너무 좋아요 저처럼 창문의 길이가 넓어서 이 커튼봉을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넓은 거, 좁은 거, 넓은 거가 한 세트잖아요. 그거 한 세트하고 또 다른 한 세트 중에 넓은 거는 빼고 이 넓은 거에 좁은 거, 그 다음에 넓은 게 들어가면 돼요. 밀고 속에 있는 작은 봉을 꺼내서 얘랑 만나서 아 제발 아음 다시 할게요 얘를 빼서, 한 번에, 아, 됐어요. 후! 그리고, 아이고, 힘들어. 얘를 끝에, 끝에다가, 이렇게 슝 넣어주면, 됐다. 다된것 같은데, 얘는 요거가 또 있어요. 마감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요 고리에다가 아까 봉 앞에 이 봉이 움직이지 말라고 얘로 고정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. 얘는 색상이 투톤이에요. 이렇게 적으로 커튼이 이정도에 뭐, 묶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위치를 잡고 주름을 잡은 다음에 아니면 내가 달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자 이제 이 커튼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타이 백을 달아볼게요 얘는 처음에 이 고리를 뒤로 보내요 당긴 다음에 이 안으로 빼서 한번더 뒤로 보내요. 그리고 얘네를 만나게 해서 큰 수술을 안으로 쏙쏙 넣고 잡아당기고 정리를 해주면 끝이에요. 오.